안녕하세요. 엠 j 오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까요? 인산철 배터리는 납 배터리보다 10배 정도 소명이 깁니다. 용량의 50%밖에 사용 못하는 납 배터리와 달리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의 1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2년간 제차에서 사용한 시동 배터리입니다. 비움에서는 설치했지만 셀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퀄라이저는 넣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긴 슈퍼캡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간 사용한 이 배터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용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셀 밸런스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4개 셀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셀 3.289 두번째 셀 3.287 0.002 차이가 나네요 세번째 셀 3.284 네번째 셀 3.289 첫번째 셀이랑 똑같네요 보시다시피 2년동안 차에서 사용을 했는데 셀 전압차이는 0.005V 차이밖에 안납니다 이정도면 셀 밸런스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배터리는 자동차에서 두 번의 겨울과 여름을 지나면서 충방전을 반복했지만 셀 밸런스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저희가 용량 측정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산철 배터리로 만든 시동 배터리고요 DIY로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제 차에 장착을 했고 빼가지고 2년간 용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20A로 방전을 했고요 70A짜리인데 65.9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 전압을 보니까 어몇 볼트냐 음 연결 조금 더 방전을 시킬 수 있겠는데요 한 요정도로 해 가지고 방전 한번 스티켜볼까 지금은 보이나요 65.9 가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 의 용량은 72 암페어 입니다 노트북과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측정된 것이 65.9 암페어 보수적으로 추측해도 대략 68 암페어 정도는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매일 사용했는데 용량이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2년 정도 사용하면 사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룸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2년 동안 거의 매일 사용했는데 용량의 95%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2년간 이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은 미국산 지프였습니다. 10년 넘은 차였고 시동을 켜면 항상 충전이 됐어요 너무 충전이 잘 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도중 15V 이상으로 충전되면서 과충전 차단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동차 계기판에서 배터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운전 도중에 그래서 그렇게 과충전 차단 됐을 때 보조 전원으로 쓰려고 이 슈퍼캡을, 슈퍼캡을 배터리에 추가했습니다 슈퍼캡을 추가하니까 과충전 차단 현상은 해결됐어요. 저는 지난 겨울 10년 넘은 지프를 처분하고 기아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이 배터리도 지프에서 떼어서 카니발로 옮겨 달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빛과 바람을 하나로 월광 무선 선풍기 멈추지 않는 시원한 만 밀리암페어의 핑미손 선풍기 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산철 시동 배터리라고 하죠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달아봤어요 네. 그리고 그 배터리에 지금 간단하게 전압 보려고 볼트게이지 정도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네. 네. 지금 우리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점 없어요 인산철 배터리 전압 지구는 낮네요. 응, 어, 12.8V지. 네. 뭐, 사실, 이 볼트 게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좀 뭐, 한 0.23V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해도, 네. 13.1V, 뭐, 그 정도, 0.3V 오차라고 쳐도, 13V 초반이잖아. 그죠 그거밖에 전압이 안 올라가. 음. 이차 같은 경우는 2022년형이지, 작년 가을이니까. 2 1년형인가 21년형 카니발이고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차 타기 전에 10년 된 차를 몰았었거든. 네. 그 차는 지프였는데 충전이 너무 잘 됐어. 시동 켜면 그냥 13볼트 후반 조금만 달려도 15볼트까지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됐지, 그 차는. 근데 차를 바꾸니까 똑같은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왜 충전이 안 되는 거냐면 네. 이게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운전을 시작하면 그냥 시동만 켜면 제너레이터가 돌았나 봐요 나 옛날에 타던 거 네. 요즘 차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 절약하려고 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충전을 안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아예 작동 시키지 않는 것 같아 연비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출퇴근 시간 뭐차안 막히면 30분 좀 보통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 동안 볼트 게이지를 보면서 왔는데 한 번도 13볼트 위로 안 올라가. 지금도 올라간 적한 번도 없죠? 네. 왜냐, 제너레이터가 안 켜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럼 시동 배터리를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이걸 만들어서 판다는 게 말이 되나? 옛날 차는 괜찮아 근데 요즘 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안 되는데 이 제너레이터가 충전을 안 시켜줘 작동을 안해 그렇다고 이차 제너레이터가 강제로 작동하게 개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조를 하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건딴 업체에서도 시동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팔잖아요 뭐 옛날 차는 충전 잘될 거예요 근데 요즘 차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샀을 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 절반도 충전이 안 되는 지금 이거 내가 보기에 절반이 뭐야 한 20, 30% 충전이 되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걸까? 어 지금 올라갔어 14.7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있네요 또 제너레이터가 움직이면 전압이 진짜 갑자기 올라가 떨어지고 있죠? 꺼졌어요 제너레이터 네. 지금 왜 제너레이터가 작동했는지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 어... 우리 터널을 지나왔잖아 네. 터널을 지나가면 어두우니까 차에서 불이 라이트? 켜져 라이트가 아 그러면 충전이 돼 그럼 이번에는 강제로 라이트를 켜볼게요 네. 손쪽 이 라이트를 그냥 강제로 켰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라이트를 켜면 차에서 전기를 소비하니까 제너레이터를 작동을 시켜줘 차가 네 음, 굉장히 스마트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충전을 시켜주고 이제 라이트를 꺼 볼게요 껐어요 이제 제너레이터가 꺼질 거예요 음, 꺼졌지 또 전압이 떨어지지 네. 그러면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취급을 한다 네. 설명서에 그렇게 넣어야 되나 그 최근 3년 이내에 생산된 차들을 가지고 있다면 차주시라면 항상 낮에 운전할 때도 라이트를 켜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난 다른 분들 이런 걸 쓰는 분들이 불만이 없는지 충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다시 라이트를 켜볼게요. 자, 충전이 되는 마법을 한번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라이트 켰다. 올라가죠? 네. 전압. 제너레이터 움직이니까. 라이트 껐다. 그럼 제너레이터도 같이 꺼집니다. 발전기도 꺼져요. 아, 바로 꺼졌죠? 너무 눈에 보이지? 네. 음. 그러니까 밤에는 밤에 퇴근할 땐 충전이 되겠네. 아침에는 안 돼. 나 그래서 알았어 불특해기만 달아도 감이 오더라고요 옛날 차들 있지? 예. 한 5년 전거 그거는 충전 잘 돼요 음... 어느 차가 문제냐면 최신 3년 이내 차들이 문제야 음... 그리고 미국 차들은 충전이 너무 잘돼 거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이 없나 봐 미국은 지금 충전이 제일 안 되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IBS를, 그 인텔리전트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이런 걸딱 필요할 때만 제너레이터를 작동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자 이제 우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하조차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충전이 되겠죠, 되겠죠. <웃음> 참 단순해 볼까요 충전되나? 딱 켜졌지 라이트 자동으로 네. 그러면 바로 충전도 잘돼 보이죠? 네. 결론 최신 차들은 그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시동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했을 때 밤에는 충전이 잘 된다 그리고 낮에 다니면 충전이 거의 안 된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절반 충전되는 것 같아요 제 생활 패턴에선 최근에 밤에 하니까 근데 낮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충전이 아예 안될거 아니야 신형 카니발에서는 배터리 전압이 13V 이상일 때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IBS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해 알터네이터를 껐던 거예요. 알터네이터를 여러 번 재설정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신형 현대 기아차에서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20% 정도만 충전됩니다. 밤에 라이트를 켜면 절반까지 충전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동 배터리를 캠핑용 파워뱅크로 쓰지 않는다면 20% 정도만 충전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 정도만 충전돼도요. 시동 잘 걸리고요. 조그만한 블랙박스 하나 며칠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캠핑용 파워뱅크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하신 분들 이 배터리 용량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차종과 충전되는 정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